뭐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베레아 전도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전도와 달리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전, 복음 전도 방식의 모범적인 예가 되었지만 베레아 전도는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베레아는 대로변의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가와 달리 한가한 샛길 옆에 있는 벽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라도 지식인들이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저 전통에 맹목적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성이 있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는 흐름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신님의 인도에 따라 쓰임받는 신신한 종들의 강도, 강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공동체가 설립되어 간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 앞에 늘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진전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본에는 성경과 성신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암시하면서 이런 아, 사건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큰 전제는 뭐, 말씀이 이제 약속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간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출현하는 것입니다. 음. 오후에도 이제, 대유리 문답에서 말씀 듣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 미리 뭐 전하는 자들도 아주 뭐 충성되게 잘 성신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뭐 명백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들도 준비된 태도로 기도하면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선한 결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내신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도를 안 쓰고 주의 신령한 백성이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법도 안 지키는 거죠. 아무튼, 그 아주 베리아 전도는 그런 면에서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리아 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음 듣는 자들의 태도가 아주 돋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지만,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복음 받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수 2장 13절에 보면, 어, 저들이 이제 성신의 능력에 의해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탐심에 의한 우상조차 다 내려놓은 거죠. 세상적인 욕구, 욕망 다 내려버리고, 육신적인 그런 미래, 자기 보람 이런 거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이제 주님이 소, 소원을 주시고, 소, 욕을 주시는 대로 이제 행보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의 태도에 이런 비중이 있기보다는, 그들 그렇게 하신 성신님의 능력에 더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대사님과 전도에서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복음을 받는 태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아주 그릇되게 사용하여 그 세를 과시하는 그룹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라는 칭호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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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본바와 어 같이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그 그릇된 유전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번영된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부터 그런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모세율법에 주석을 달아서, 그뭐 미시나, 또뭐 거기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뭐, 탈, 나중에 이제 탈무드로 만들고, 그 보충을 더하는 것들, 뭐, 개마라나, 또 이제 토세프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들은 그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말씀보다 말씀에 대한 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더본 거죠. <웃음> 이 결국은 아, 저지 저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 뭐고 왜그 그들이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뛰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냈고 율법 뭐, 헛된 열심인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건데,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자신들을 우뚝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 섬겨서 이웃들을 세우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제사장들인데, 그런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또, 그, 뭐, 파사나 헬라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더 뛰어난 상태로 나가길 바라서, 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무튼, 자신들의 수화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게로 가니까 그것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주 악한 악도들과 협작하여 엉뚱한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로마 당국자들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의 목적인 바울 일행을 해치는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는 죄목을 붙여서 로마 당국자들의 그, 그 신상을 자극해 가지고 바울 일행에 게 보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음망덕한 거죠. 저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다가와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그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배엄망덕한. 이 사람들의 꿈은 항상 현실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이런데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예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일 따르는 자들도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로도 살아가야 되고 물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죽는 길을 스스로 자초해야 되니까 그걸 싫어한 거죠. <웃음> 교회에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보다는 영광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같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아 문열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치워버리고 우리를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금 지금 자부심 있게 만들어줄 그런 사역자들도 찾고 그런 교회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를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 못 받는 거예요. 못받아요. 내걸내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더 주라고 하는 걸 절대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끊임없이 저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했지만 저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잡아 혼내주려고 당장에 이제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저들을 대접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소를 받아 저들을 잡은 로마 당국자들로서도 저들의 품행이 워낙 선하고 착하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떤 체형을 가하지 못하고 그냥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겠는가? 나가서는 이제 그런 뭐 하지 말아라, 뭐 했겠지요. 다시 바울 일행이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다면 재산 몰수 등의 어떤 조치를 하겠다, 뭐 그런 위협을 했겠지요. 아무튼 그일 후에 저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레아 간그 바울을 쫓아서 그곳까지 온걸 보면. 저들은 그 시기와 분쟁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사건을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대적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보통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에서본 대로 여러 여건이 좋지 않게 되니까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 밤에 형제들이, 예.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그곳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개종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바울의 일행이 도움을 입도록 하시며 또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이끄신다는 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할수 없어요. 목중에서 뭐, 뭐 자연 현상의 이상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오게도 하고 또 이렇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진행이 나아가게 된 베레아는 어디인가? 베레아는 주전 5 세기 정도의 그 생성된 그런 도시인 듯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서쪽으로 약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평촌의 마을입니다. 현재 명칭은 베리아라고 합니다. 베리아 이것도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그 대로변에 위치한 도로가 아니고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큰 지방 국도의 그 변이 아니고 좀 지방도나 뭐 이렇게 그 사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베리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곳까지 가자면 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 지나가는데. 학자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80km 정도니까, 여기 이천에서 남도 쪽이라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저쪽, 이 저쪽 어디야? 오산이나 뭐 저쪽, 평택, 저쪽이 되겠죠? 아마.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이 이런 벽천으로 어, 나왔습니까? 늘그 거점 그 도시들, 그 지역의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전도에 사역을 했는데, 여기 베레아는 벽천이란 말이죠. 그 조그만 데로왜 나오게 됐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저들이 새롭게 그곳으로 전도하러 왔다기 보다는 우선 데살로니가의 일로 인해서 일단 피신하기 위해서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 당하여 전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전도행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1절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그 집이 에그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물을 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신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그런 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복음과 교통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거기서 배척의 일이 일어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이웃으로, 이웃 도시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닐 때, 이제 공예와 임금들 앞에 잡혀서 곤란을 당한다. 그럴 때뭐 너희가 스스로 무슨 말 할까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신이 그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미리 갈.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 확실하게 알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과 신라 일행이 베레아로 오게 된 것도 그렇게 왔다 거창하게 무슨 2차 전도여행딱 붙여가지고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뭐 이래가지고 간게 아니라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사회를 그 이루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그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또 구원에 대한 가치관 그그 그 구원의 영광 그 주, 주님의 그 크심, 그런 것들을 아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아들의 피로서, 그 아드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그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신데, 구속하시고. 근데 그, 그분의 피를 나눠 받았는데 안 변한다. 거짓말이죠. 이 기독교는 어디 가서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종교. 선평하면 붙을 자는 붙고 떨어질 자는 떨어져요. 대적할 자는 대적하고, 그, 붙을 자는 붙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끌어다가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명목만 딱 걸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지금은 좀 평화로운 시기니까 그런 모이 지금 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또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또저기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가보세요. 뭐 거기는 뭐 형제간에 다 대적하고 난리가 나고 예수 믿으면 뭐 난리가 나죠. 예. 그래도 그래도 그 복음을 받을 자가 있으면 그 죽음의 아골골짝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가요. 오히려 그, 그걸 지금, 그 예수 믿는 거좀 가리고 다니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이.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전에 좋던 삶이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것인가. 그, 그냥, 그 한시적인 영광, 한시적인 정욕, 한시적인 자랑, 이런 것에 매여서 그냥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 그럼 어떻게 다 달라지지 않을 수있어 일반 중에 일반인 중에서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파우스트를 번역한 전영애 씨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예를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그 파우스트를 공부하면서 그 전문가인데 그, 파우트, 그 괴테 독일에서 주는 괴테 금메달도 받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자기네 걸 자기 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한시적으로 주님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도 덕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다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누려야지. 그걸 못 누리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심정이 있어야지. 여전히 그 코앞에 정욕과 그 죄된 그런 욕망에 그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그러고 사,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바울 일행은 그 자기네들이 고통 받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서 보지만 자신들의 고통으로 형제들이 위로받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사역자들의 기쁨이지. 아 나한테도 좋은 게 있고 뭐. 기왕이면 다홍심하지, 나도 좋고, 형제도 좋으면 좋지, 배도 불르고 뭐, 등도 따뜻고, 형통하고, 그러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뭘, 복음 전하면 좋지, 뭐. 그건 거짓, 거짓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죽 잘 알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 공교육에 너무 매면 안 돼요. 우리 지좀 깨어있는 개혁교회들은 하나님의 공교육에 목을 매지, 예? 여기 베레아 사람들 있다가 보면 알지만, 그래요. 거기다가 날밤을 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그 뜻을 찾기를 원하지, 세상 공부를 쫓아가려고.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은사가 있고 목표만 있으면 합니다. 아주 뭐, 저기, 부족하지 않은 이상, 정신지체나 뭐,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정신 차리면 다 합니다. 단 뭐, 6년 과정도 단 1년에 할수 있어요. 예.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그 공동체. 그공공공 공, 교회 그걸 가장 그게 그걸 공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게 유일한 빛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의 기관이고 공의의 기관 아니 그걸 세우는 일에 모든 목숨을 거, 걸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한가하게 자기 내일이나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 받을만해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죠.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립니다. 아무튼 이 베레아로 오기까지 그런 그 내적인 동기와 사랑, 뭐 그런 애매적인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렇게 이곳으로 피신하여 오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고난받았는데 또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본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주님이 오실만한 세상에 그, 세상이 아니지만, 택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이 공중곤세 잡은 자 아래에 있고,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이죄 없으신 분이 여기 들어오려면,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 싫으면 다시 두 번도, 돌아보기 싫어하고 피해 달 그런 우범 지역이고 뭐 그런데 두 번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 그렇게 오시, 오셨잖아요. 낮아지신 게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지옥에 오, 온 거나 마찬가지. 그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든지 가는 거죠. 누구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지만, 하루라도 편히 계실 수 없는 이 땅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당신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라간, 따라온다고 제자들의 그, 그 조건들을 그 가르치실 때도, 그 분명히 그세 가지 조건을 가르치실 때도 그 나오지 않아요. <웃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무슨 외적인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게 무슨 세상 가운데서 뛰어나게 되려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리고 푸대접하는 바리세인 집에서 기꺼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박해나 푸대접을 뻔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속에 나아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주님의 이런 나아지심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배척을 받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나아가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 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게와 같이, 그러고 갔어요. 그, 뭐냐면, 그건, 그걸 따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 그걸 일단은, 그, 일단은 수용해가지고 그들처럼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캐나다, 그, 저희, 이기범 신학생이 그, 보고한 내용이 최근에 이제 와서 봤는데, 이제, 그,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간다고, 할로윈 대회에 그, 그, 같이, 같이 그 할로윈 날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본, 본인은 도무지 설득이 안 됐다. 그렇게 표현을, 소감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많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하고, 그들의 그,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니까, 아무튼, 그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대하는데도 거기 가서 또 얘기해. 또얘기또 반대하는데도 또 얘기해.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가 끊어질지언정, 저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 10장에 그내 내용이나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서 이끄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어. 아무리 해도 이게 본바탕이 마귀 자식들이야. 그렇게 하고 안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그게 바리새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 누가는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아주 이제 극찬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살로니가 사람보다 이제 신사적이다. 이게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은 원래 출신 성품을 따질 때 귀족, 귀족 출신이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 오픈마인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열린 사고를 가진 그런 헬라적 사고 안에서 열린 사고를 가진 그런, 그런, 그런 이제 귀족들의 성향, 있는 건 아무튼 그들의 그 성향도 그, 그 그리스 시나 뭐 로마 시나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제 금욕적으로 굉장히 절제하면서 아주 죄를 멀리 하려고 상대적으로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뭐, 일반적인 바탕은 그런 게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복음 안에서 아주 신사적인 태도를 취한 거지. 아주 특이한 점으로, 그 이렇게 여기서 기, 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대살라니가 사람들보다 혈통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대적이고 혈통적인 비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상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고상함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그렇게 그 용어로 쓴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탁월함 보다는 그리도로 말미암는 그런 뛰어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벽촌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고상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과한다면 베리아 지역적 특성을 생각할 때 외적인 혈통이 죄백성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베리아 사람들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의 획시기적인 변화를 칭찬하는 려 의도에서 또이 말씀을 쓴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대살로니가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베리아의 지역적인 일반적인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영적 고귀함과 탁월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의 그 신사적인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자에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하면 간절함, 절박함이 없잖아요. 절대 다가오지 않죠. 의심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신속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해야만 생기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낮추어 보고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대를 낮추는 사람이 간, 상대의 얘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생길까요? 절대 안 생기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상대의 말을 높이는 그리고 그 말의 가치와 그 의미를 그 존중하는 그런 태도의 간절함이 나오는 니다 상대를 높이 생각하고 존중해야만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라도 이런 품성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니고서는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벽촌에 사는 자들이었지만 아주 품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논리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고 헛된 열심을 나타내는지만 여기 베려야 사람들은 간절함을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식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니다 굉장히 아주... 그, 영적으로, 고상하게, 고고하게, 그 간절함을 나타낸 거죠. 근데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예, 듣는 태도가 틀리고, 그 간절함이 없죠. 예, 상대를 무시하고, 오늘, 어, 어느 정도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들어 줄만 하면 들어 주고 듣지 못할 거는 다 걸러 버린다. 이런 생각 가지고면 간절함이 생기겠어요. 네. <웃음> 들어 줄 만한 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그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지만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웃음> 그들의 또 정당한 논리성은 그 두번째 신사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전하는 강설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상고한 것입니다. 강서를 듣고 그것이 전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성경의 근거에서 대조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 이 말씀을 듣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요 그 정리되는 게 없으면 한주 지나면 30%밖에 남는 게 없다고 어요그 사람은. 30%밖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심,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 있게 그거를 듣고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의심해서가 그게 아니고 그 말이 맞는데 과연 그런가? 의심해서, 의심하는데 한번 성경에 한번 따져보고 맞으면 내가 조금 인정해 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절박하게 말씀을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논리성은 일반 지자들의 오만한 평가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헬라주의적인 일반 지자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과하여 자신들이 최종의 평가자로 행사한. 자신들이 뭐, 대법원 30제, 그, 제, 저, 저, 저, 법원의 30제 최, 최후 마지막에 있는 존재인 것 같이 딱 거기서 버틴기고 앉아가지고, 딱 자기가 파, 평가하는 게 최종 평가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은혜 누렸다고 하면 딱 까내려 버리고,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 자기, 자기라는 게. 헬라적인 그런 교만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주가되가지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느냐 살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성경이다.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저 말이 과연 그런가? 성경적인가? 그 살펴서 음. 과연 그로 담은 그것대로 살려고 쓴 것입니다.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다 신사적이라는 말이 그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뭐저 아, 그럴 듯하게 차려 입고 와가지고 아, 지적으로또뭐 얘기 하나 이렇게 몇몇 마디 적어보고 또 어, 그런가? 이렇게 뭐 한가하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대사, 배려 베레,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받지 않았니요 그들의 결정의 최후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어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묵상한, 불로 금을 시험하듯 성경 말씀에서 확인한, 거예요. 오직 성경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것 우리가 누가의 표현을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누가가 표현하는 단순히 배려할 사람들의 열정을 따라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최후의 결정권을 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람, 사람의 열정을 따라야 한다든지 가 아니고 자기가 최후의 결정권을 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고상한 태도를 무시하고 저들의 열정과 결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입 저들에게 있는 열정은 주님이 주신 열정이에요. 그건 사람이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에요. 그런 배려할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는 게그 얼마나 그 준비된 마음으로 그 성신을 의지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했는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한것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고 관계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안 변하는 거는요. 습관을 안 고치기 때문에. 인격은 습관의 총합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의 총합이기도 하고, 습관의 총합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럼 말하고 행동 안 하. 그럼 그못 믿는 거죠. 예. 저 사람 말로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근데 실제는 안 그래. 그, 그게, 그게, 위선이죠. 위선. 꾸미는 거지. 위선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지금, 저, 김지학 선생님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29항에 보면 참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위선자들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위선자들은 배우와 같다. 교회에 오면 정결한 신자 같은데 집에 가면 철저한 나르시시스트, 네? 자기애적인, 자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안 해주면 언어도 안 바꾸고 생각도 안 바꾸고 행동도 안 바꾸. 고 손짓 발짓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네. 그그안바꾸안 바뀌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데. 엉뚱한데 기운을 다 뺏겨버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오늘이 아니면 내가, 그, 이게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그예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은 무엇을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듯이 오만함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전해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했고 전하는 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반 학문도 요 모든 분야에 박, 석 박사들이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일에 아주,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건너서 들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아는 척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뭔 사안이 나와도 다 아는 척해요. 예. 이제 그만큼 무식하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식기 진짜 모르거든요. 성경 연구해보세요. 연구할수록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고 넓고 깊은, 높으신지 몰라요. 아는 것 같았는데 몰라요. 일반 학문도,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이 눈, 여기 눈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이코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더더군다나 마음은 더 모르지. 근데 뭘 우리가 아는 척할수 있어. 성신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는 그 말이, 과연 그렇다. 거기에 그 목숨을 거는 거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존경심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했고 오만하게 드리려고 하잖아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입장이 서게 되면 가차없이 전하는 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기의 것을 벗어버리고 전하는 자가 요구하는 삶을 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이 교회에 그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저부터, 저부터도 순종 안 하면 저부터 죽어요. 말만 해놓고 순종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열정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최후 결정이 어디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말씀을 받을 때, 배려한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런 고상한 태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정하여 또한 단계 진보하는 내용이 있는가?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그저 평면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역사적인 사명과는 상관이 없이 멍하니 자신의 지식을 축적하는 정도로 교묘하게 이기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더볼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부패한 가운데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논리성 등은 나타내지 않고 교만과 오만한 다툼만 나타나서 육신의 열매만 멸망의 증거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저기 베라 사람들의 그 신자적인 태도까지만 봅니다. 그 결과는 결과와 나머지 내용. 바울의 이제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데 이제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히니까 거기서 이제 그 디모데나 뭐 신라 이런 인물들을 남겨두고, 이제, 아덴으로 떠나게 되죠. 아덴 아. 그럼 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베리아 사람들은 참으로, 어,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그러한가 살피며 성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듣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 말을 존중하며 또 최종의 권위는 성경에 두고 그것을 확정하고 판별하는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서 하옵다 그죠? 정리해서 축적해놓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세생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새 생활을 새로운 사회를 이어나가야 하는 자답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신사적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열복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도 과연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생활을 해가기를 기뻐하는지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음. 저희들이 이 참으로 주변에 여러가지 요인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사옵나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야 이제 저희들이 선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될줄 아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일반으로 그 내신 은혜의 방도를 잘취해서 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증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